y e a h 안녕하세요 콜리셋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에요 5월 하면 5월에 신부도 떠오르고요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름 기운이 또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시기다 보니까 는 여름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 유용한 제품들이 환절기부터 한여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딱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제가 야금야금 모아봤거든요 지금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셔츠와 베이지 셔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사실 여름부터 재킷만 걸치면 초가을까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착장으로 골라봤어요 이두 가지 아이템은 저희 콜리젯 바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번에 나온 제품들입니다 이번 콜리젯 바이 제품들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구성을 해서 프리퍼 시즌으로 컬렉션이 디자인이 됐어요 이번 컬렉션은 숨어있는 보석 같은 패션 브랜드 포스트 디셈버의 박소현 디자이너님과 디자인을 했습니다 포스트 디셈버는 제가 최근에 맞춤 옷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맞춤 옷 전문이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당 가격이 1 0 0만원대 이상인 제품들도 꽤 있을 정도로 고급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봤을 때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해서 이거는 옷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특히 포스트 디셈버는 여성을 위한 맞춤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박소연 디자이너님께서 여성의 옷에 대한 실루엣이나 핏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살려서 마치 유니폼처럼 출근 룩으로 매일 손이 가는 그런 아이템들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컨셉은 당신에게 꼭 맞는 유니폼 이라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된 제품들이 바로 이두 가지 아이템인데요 첫 번째로 우선 쇼츠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쇼츠의 이름은 라이트 울 쇼츠입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딱 입기 좋은 울홈방 소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고급 우류는 썸머 울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울 소재 사용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 이 쇼츠입니다 근데 울 소재가 정말 좋지만 단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관리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쇼츠는 울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도 혼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김이 거의 잘안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편하고요 게다가 폴리오레탄도 2% 섞여 있기 때문에 스판성이 있어서 입었을 때 아주 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컬러도 너무 예쁘죠 이 컬러가 헤더 베이지 컬러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원톤의 솔리드한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 살짝살짝 살짝 블랙이 섞여 있는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계절을 거의 타지 않기 때문에 여름부터 환절기까지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티가 거의 잘안 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관리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핏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 핏이 완전히 슬림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핏도 아니고 완전히 와이드하게 A라인으로 아주 넓게 떨어지는 핏도 아니고 살짝 아주 살짝 A라인인 그런 핏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장감도 중요하죠. 기장감이 너무 짧으면 사실 출근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약간 위로 올라가는 기장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포켓도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앞쪽에는요 양 옆에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깔끔한 포켓이 있고요 또 뒤쪽에도 힙 부분에 포켓이 있어요 근데 이 포켓 모양이 너무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포인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뭔가 더 유니크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디자인이 뒤에 있다 보니까 시선 분산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체형이 약간 보완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정말 잘 입을 쇼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화이트 셔츠입니다 저는 셔츠 독구로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셔츠 입어봤지만 이렇게 생긴 셔츠는 처음 봤어요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해서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단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 목 근처에 칼라 있는 부분에 단추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닫아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풀어서 내리면 은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하게 넥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름에 블라우스 같은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단추들도 일자로 달려있는 게아니라 아니라 약간 유선형이 연상되는 곡선 라인을 따라서 단추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단추 자체의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또이 셔츠는 소재도 남다릅니다 이번 프리퍼 컬렉션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차가운 실내에서나 햇볕이 따가운 실외에서나 입기 좋은 그런 원단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약간 쌀쌀한 날에는 이 셔츠 위에 재킷 걸쳐도 되지만요 그냥 좀 더운 날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가벼운 외투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원단이 아주 얇은 실크가 연상되는 그런 원단이에요 큐프라랑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데요 큐프라는 재생섬유인데요 우아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유명한 소재예요 그리고 나일론은 내구성이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셔츠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관리하기에 편한 제품 만약에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실내나 실외나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올 화이트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질수록 밝은 컬러의 손이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화이트 컬러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 스타일을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팬츠입니다 바로 화이트 슬랙스인데요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화이트 팬츠 꼭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드디어 제품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제품 이름은 피플레어 팬츠 예요이 바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핀 실루엣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리가 더 길고 슬림해 보일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팬츠입니다 특히 봄, 여름, 초가을까지 화이트 팬츠는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화이트 컬러 자체가 좀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도를 할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롱앤린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 고민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핏 자체가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몸에 붙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무릎 아래서부터 살짝 퍼지는 라인이에요 이 실루엣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몸에 붙게 만들 건지 그리고 얼마나 붙게 만들 건지 또 어디서부터 살짝 퍼지는 라인으로 만들 건지 얼마나 퍼지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적절한 비율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바지는 제가 입었을 때 입자마자 주변에서 와그 바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화이트 팬츠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관리의 용이성인데요 그것 때문에 소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질 좋은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봤을 때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구김도 거의 안 가서 편하고요 심지어 손세탁도 가능합니다 또 여름에 이런 긴 바지 입을 때는 혹시라도 덥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원단 자체가 약간 린넨 느낌이 살짝 나는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슬릿이 있잖아요 이 슬릿 안으로 바람이 솔솔 통해서 시원하기도 하고요 이 슬릿 덕분에 신발 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글리 슈즈나 운동화 같은 거랑 이런 팬츠 매치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핏이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부터 환절기까지 꼭 있어야 하는 화이트 팬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콜리젯 바이 포스트 디셈버 세 가지 제품을 모두 다콜리젠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프리오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예약 주문을 하시면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반바지 있잖아요 이 반바지는 재킷도 셋업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입기 좋은 재킷 찾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티셔츠와 청. 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워낙 기본이라서 무조건 옷장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런 착장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이 생각보다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입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도 입은 적이 있었고요 라이브 방송 때도 입었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다 알려드리고 했는데 제품명은 워낙 길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여러분들께 못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브랜드 이름은 리구요 그리고 제품명은 우먼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인디고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딱 하시면 바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바지 관련해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청바지 컬러도 진짜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이 제품은 지금 지금 같은 계절에 딱 입기 좋은 아주 시원한 파란색 컬러예요 그리고 두께도 마음에 들었어요 딱 환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정도의 두께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진짜 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바지 원단 볼때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축성이거든요 신축성 소재가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쉽게 늘어나서 별로고요 반대로 아예 안 들어가 있어도 또 그거는 내구성 때문에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입었을 때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약간 들어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 청바지도 딱 그렇게 혼방이 되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리 라는 브랜드 자체가 엄청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시죠 이리 라는 브랜드도 100년 이상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포켓 부분에 링백 디테일이 아니라 X자 바텍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카우보이들이 말을 탈때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뭔가 힙 부분이 거슬리지 않도록 디자인이 된 그게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나 내구성 이런 것도 지금까지도 아주 신경 써서 만드는 브랜드예요 특히 이 브랜드는 사이즈도 25 사이즈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허리 사이즈가 좀 작은 사람한테도 맞는 게 있고요 반대로 또큰 사이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핏이나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브랜드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화이트 티셔츠는요 마땡킴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티셔츠 이름은 섀도우 로고 탑이에요 사실 저희 콜리제TV 좀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그래픽 들어간 거나 로고 들어간 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이 마땡킴에서 나온 이 티셔츠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점은 해외 명품이 아닌데도 로고에 힘이 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땡킴이라는 로고 자체를 바람막이에 등판에 박아도 예뻐 보이고 티셔츠에 이렇게 프린팅을 해도 예쁘고 어? 왜 예쁘지? 이런 <웃음>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알고 보면 단순 그래픽 티셔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디테일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에서 시도를 잘안 하는 그런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특히 뒷면이 좀 유니크한 디테일이 많은데 뒷면에 로고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로고 라벨이 약간 올이 풀려 있습니다 보통 올 풀려있다라고 하면 그거 불량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마르지엘라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도 약간 해체주의적인 거? 좀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 라벨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등판 자체가 반으로 가위로 뭔가 잘라서 아무렇게나 박음질을 한 듯한 그런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야 이거 뭐 반으로 이렇게 찢었다가 다시 붙인 거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디테일인데 이게 너무나 유려하게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기해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아주 힙한 감성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감성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티셔츠와 블랙 미디 스커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미디 스커트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뭔가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올해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나온 이 제품인데요 이 스커트는 르 세븐틴 세템버라고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핏부터 시작해서 길이 감 소재 이런 것까지 다 맘에 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단 원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소재는 아세테이트 100% 소재 인데요 보통 이런 미디 스커트 하면 실크 소재로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크 소재가 좀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가격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소재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번에 이 아세테이트 100% 소재를 발견하게 된거죠 이 제품은 일본의 아주 고품질 패브릭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서 나온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고급스러움이 남달라요 일단 전체적으로 원단에 크리즈 가공이 되어 있어서 구김 같은 게 거의 신경이 안 쓰이고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세테이트 소재이기 때문에 광택감이나 촉감 이런 게 거의 실크 흡사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이런 미디 스커트 고를 때 허리 부분도 아주 유심히 보거든요 이 허리 부분에 밴딩이 쓰이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허리 밴딩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얇게 되어 있어서 전혀 디자인적으로 눈에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면서도 심지어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세틴 느낌의 스커트 자칫 잘못하면 실루엣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스커트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패턴 수정을 굉장히 여러 번 해서 그 최적의 핏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제가 입었을 때도 이쪽 허리부터 힙까지 떨어지는 라인이나 아래쪽의 플레어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고 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블랙 미디 스커트 찾아 헤매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브라운 레더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위에는 화이트 티셔츠고 밑에는 약간 진한 청바지고 사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를 줘서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슬리퍼 신발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슬리퍼도 르 세븐틴 셉템버 제품인데요 지난번 야금템에서도 제가 블랙 슬리퍼 보여드렸던 거 혹시 혹시 기억하실까요? 요즘에 저는 봄, 여름, 가을, 계절 상관없이 신기 좋은 신발로 이런 가죽 소재의 플랫폼 슬리퍼 하나씩 사먹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에서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길래 얼른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슬리퍼는 알고보면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데요. 일단 밑창 부분이 달라요. 아웃솔 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신발의 아웃솔이 이태리 비브람사의 아웃솔입니다. 이 밑창 부분이 그래서 그냥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샌딩 작업을 해서 약간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가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발가락을 끼우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에 따라서 착화감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심지어 스웨이드가 램 스웨이드라서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브라운 컬러는 온라인 몰에서는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쇼룸에 방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 브라운 슬리퍼 살까 말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고 나서 아주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슬리퍼에 맞춰서 저는 허리에 벨트도 해봤. 거든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벨트를 한 번도 완전히 만족하면서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버클 부분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온전하게 그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허리가 23, 24인치 정도 되는 저도 심지어 이렇게 딱 맞게 할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벨트로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도 여기 버클 있는 부분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인데다가 그리고 이 가죽 소재가 엘리게이터 문양이 들어있는 송아지 가죽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살짝 유니크한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보자마자 반에서 <웃음> 이건 꼭 사야 해 하면서 구매를 해온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런 벨트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때를 놓치면 안돼 라는 생각에 컬러도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건 브라운 컬러고요 여기에 위에 제가 놔둔 게 블랙 컬러도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컬러만 다른 제품이거든요 둘다 너무 만족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이런 진청 바지 같은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베이지 원피스 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번에 저희 콜리젯 바이 오픈 플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블랙 민소매 원피스를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베이지 컬러도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하... 저희가 또 다음 시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는 베이지 컬러까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 괜찮은 제품 없나? 제가 또막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아에서 또 예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아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아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하면서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의 스퀘어넥 원피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 위주로 좀 많이 나왔어서 스타일링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 조금 입으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하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자인적인 디테일로 이 스퀘어넥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같은 넥라인은 꽤나 많이 볼수 있는데 이런 스퀘어넥 예쁘게 나오는 브랜드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아 드레스가 이걸 진짜 라인을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아주 깔끔하고 미니멀 하잖아요. 컬러감 때문에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동네 같은 데서 편하게 입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출근룩이라든지 아니면 은 파깅룩 같은 걸로 조금은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원 원피스는 아주 널널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된 제품이에요. 그거를 본인 체형에 맞게 이렇게 허리 벨트로 연출을 할수 있게 나온 디자인인데요. 저도 지금 벨트를 하고 있어요. 이 벨트는 원피스랑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뒤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리본을 앞으로 매면은 조금 더 장식적인 느낌이 나게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은 원단부터 개발하는 브랜드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제품 역시 원사부터 직접 개발한 원단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촉감이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루엣이 넉넉한데다가 뒷면에 고리 단추가 있어서 입고 벗기에도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는 핀턱 디테일이 은은하게 잡혀 있어요 이것도 뭔가 디자인적으로 살짝 유니크한 포인트더라고요 이 제품은 주머니도 이렇게 깔끔하게 심라인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공간이 넉넉해서 실용적으로 입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름까지 잘 입을 만한 반팔 원피스 베이지 컬러로 찾으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착장은요 화이트 드레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셀프 웨딩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화이트 드레스랑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화이트 원피스는 액세서리나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그게 또 재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목걸이랑 플랫슈즈 그리고 가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목걸이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이 목걸이는 제가 티파니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여름 시즌이 되니까 는 액세서리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은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나 디자인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실용성 그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맞춘 게 바로 이제품 제품입니다. 이게 티파니에서도 엘사 퍼레티 라인에 속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요. 엘사 퍼레티라고 하는 미국의 70년대를 풍미한 아주 유명한 주얼리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디자인한 주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분 디자인의 특징이 스타일 is to be simple 이라는 거거든요. 스타일은 심플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그런지 언제 매치를 해도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이 목걸이는 특히 그 엘사 퍼레티의 조형적인 아름다움 그게 굉장히 잘 표현된 제품인데요 여기 팬던트 부분이 완전히 동그라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뭔가 다른 타원형이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오묘하게 뭔가 떨어지는 이슬이나 빗방울 같은 게 연상되는 곡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너무 유니크한 디자인이면서도 어떻게 이런 라인을 찾아냈을까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 엘사 퍼레티 라인도 가격대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이티어드롭 펜던트 목걸이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부담없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한 착장 거의 대부분에서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웃음>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착장에 다잘 어울리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버 목걸이 꼭 하나 정도 이번 시즌에 장만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봄 하면 플랫슈즈잖아요 이제 여름으로 곧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랫슈즈 찾으시는 분들 꽤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 4월에 야금템에서는 스웨이드 소재의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플랫슈즈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거 외에 또 괜찮은 거 없나 찾아다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딱 지금 시즌에 잘 어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신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AD라고 하는 독일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를 매치스패션이나 네타포르테, 뭐 센스 이런 곳들 있잖아요 해외 편집샵들 그런 곳에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플랫슈즈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많았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키워드 자체가 절제된 럭셔리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 오래 지속되는 품질 이런 것들이라서 다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라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른 이플래슈즈도 그런 브랜드의 감성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일단 앞코 부분이 살짝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던하면서도 조금은 유니크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메리 제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발 들뜸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발 뒷부분을 보면 레드 컬러로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이 브랜드의 뭔가 시그니처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게 느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플래시즈에만 적용이 된 디테일이 아니라 앵클부츠 같은 데에도 레드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만 봐도 a d 라는 브랜드 제품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소재는 안쪽은 양가죽이고요 바깥쪽은 나파 가죽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고려하면서도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신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플랫슈즈이기 때문에 굽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한 0.8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굽을 찾으시면 또 다른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이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AD라는 브랜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착장에 사실 가방 하나 정도 있으면 딱 뭔가 포인트로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또준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가방인데요 이 가방 워낙 유명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로에베의 바스켓백입니다 이런 가방 요즘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휴양지에서나 도심에서나 활용하기 좋아서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방 중에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로에베의 바스켓백 입니다 그런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꼭 한번은 고려하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특히 아리카팜 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소재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요 약간 가방이 유연하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일반적으로 바스켓백 이라고 하면 아주 강한 좀잘안 구부려지는 소재를 사용해서 좀 유연 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템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 촉감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맸을 때 몸에 착 이렇게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드는 핸드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내려서 들어도 되지만 은또 한편으로는 그냥 팔에 살짝 걸쳐서 들어도 되고 어깨 부분에 걸쳐서 들기에도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연출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또 앞부분에 있는 로에베 특유의 이 문양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문양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그 매력이 조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양은 문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공예적인그 디테일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로고 그 자체가 박혀 있어서 그냥 읽을 수 있고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은 컬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블랙도 있지만 은텐 컬러도 있습니다 원래 로에베의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가 또 텐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텐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좀 베이지 컬러감 아이보리 컬러감 이런게 많아서인지 뭔가 맸을 때이 블랙 컬러가 딱 포인트가 되는게 더 예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도심에서나 휴양지에서나 들기 좋은 가방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로에베 꼭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금야금 모은 5월의 야금템을 또 다양하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처럼 늦봄이나 아니면 초가을 같은 환절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 야금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